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요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 내 상대방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끔은 결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믿고 가도 되는지 남녀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결혼을 전제한다는 에 이야기는요 전제한 것 뿐이지 결정난 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요그 결혼은 결혼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된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좋은 마음이 들때요그 사람과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들때 남자든 여자든 요내 상대와 결혼하겠다는 라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말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건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만나고 있다면 그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는 게 맞을 거고요 또 그렇다고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내 상대방은요 보편적인 틀에서 남자고요 여자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고요 나 역시 보편적인 여자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판단하는 건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럼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결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로 믿고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 마음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자는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던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진중한 남자들은 요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결혼을 언급한다 하더라도요 그 결혼은 남자 마음속에 지금 너라는 상대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마음이 있다는 라거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남자 마음속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요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자들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남자들도 같이 있고 싶고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맞는데요 내 여자친구와의 사랑 문제와는 별개로 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들은 조금 불안정하고 버거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이 임박해지거나 내 여자와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 강해진다면 요 그때부터는 훨씬 더 진지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요 정말 먼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많이 격해서 너라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서 지금 내가 그런 상태라는걸 알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부담없이 나한테 할수 있는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지나고 요 30대가 되어가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될 때쯤에는 요 남자 마음속에서도 요 막연하게 미뤄왔던 결혼이라는 게 이제는 장난처럼 쓸수 없고요. 실제로 결혼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두렵다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우리 둘이 같이 해결해가고요. 같이 나아갈 거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고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든 선천적으로 성형에 의해서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라 그런 정신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대가 돼서 요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쉽게 쉽게 결혼을 던진다는 말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경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내 남자가 결혼에 대한 언급을 자꾸 안 하고 있고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요 내가 결혼은 하긴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결혼은 할 거다 라고 하고요 너와 결혼도 할 거라고 이해하기는 해요 그런 남자들은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불편해 하냐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좋으면 같이 가면 되는 건데 왜 혼자 자꾸 뜸을 들이고 내 신경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나와 연애를 하면서는 요 자유롭게 자기 경제생활을 했었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연애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요 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가정에 대한 책임,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압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갑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요이 남자가 나하고 연애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식어서 나하고 결혼하는 것을 자꾸 뜸들이고 어쩌면 헤어지려는 수순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 남자에게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하면서 확인을 받으시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수긍하는 듯이 결혼을 할 것처럼 잘 따라와 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요내 남자가 결혼할 마음이 있다 라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또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죠 내 남자친구는 요 내가 그런 언급을 했을 때 나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수긍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움직이고 결정을 해서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은데 내 여자의 어떤 바램과 압박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어 왔다고 했는데 쉽게 헤어지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결혼을 전제했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 결혼을 꼭 너하고 하겠다는 확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수긍을 해줘야 되고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억압받는 느낌이 들수 있고요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표현하면 내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고 떠날 것 같아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지 이 순서를 좀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다르거든요 여자인 내가 내 상대방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요 그 사람의 진심어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내 의사와 내 생각을 부드럽게 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자분이라면요 내 여자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덜 힘들게 해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기 입장도 표명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전해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남자는요. 자기가 생각이 많은데 여자가 원하는 거 맞춰준다고 자기 감정 다치면서 힘들어하고요. 여자는요. 남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내 남자가 마음이 식거나 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될 역할들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배려하면서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